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부자여마미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네 오늘도 역시 리라쿠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얘는 동생 버전이고요 다음에 형과 같이 하는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본다 두 번째 눈을 감으면서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본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셨는다 입니다 네 혹시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. Thank you.